이따 온어 있어. 거기 있어. 이따 봐, 이따. 리어 못봤다 <웃음> 감사합니다 오이 미용도 다 여자? 얼마나 갖고 오셨지? 저희 난리 우리 걔들 만나야죠 앉 기다려 기다려 계속 <웃음> <웃음> 기다려 뭐? <웃음> <웃음> 저녁식서로 집에 왔다간 짐으로 빚었다고 먹고 나서 저녁 집을 간다 게너또발빠르 얼마를 먹어요? 지명의 자기는 자루 1kg는 안, 안 물란가? 그때 1kg 짜리 포대 뜯어가지고 1kg 먹었잖아. 그러니까 1kg가 남았지. 어? 그거네. 아, 그때 있잖아 소고기를 끓지 않고 발굽아가 발굽 발굽아가 맛상에올려놨는데 음. 먹는다고 생각 안했는데 뭐가 쩝쩝쩝쩝 하는데 있잖아. 이거 반 격시를 막순식간에막는 무차분인 거 있지? 어렸을 때 이거 했으면. 그래서 엄마 소리 질렀다 아이가 아이라 <웃음> 소리도 안 했는데 엄마 소리 는데도 먹구나 알지? 물게 그러다